이거 문신인지 알고 선생님 제 진짜 전화 오는 거예요 안 오면 안 돼요 막 이런데.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을 묶어 놓을 거야. 그러니까 붕대로 감아서 봉인 시켜 놓을 거야. 기계한 훈련 이후에. 너 봉인을 풀어줄게. 이러면서 봉인을 탁 풀면서 그냥 100% 쏟으면 되는 거. 어, 저조 훈련 훈련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 약간 이런 거. 바닥에 누우라고 할 거야. 근데 여기 발을 지를때 발을 이렇게 딱 대줄 거란 말이야. 이렇게 하고 내가 힘 줘. 꼬하면 이거 밀면서 휴. 하면 밀면서 <웃음> <웃음> 괜찮아? <웃음> 어 좋아 열려 있어. 자더 밀어 더더자 점프하듯이 점프하듯이. 아더 밀어야 돼 더. 그렇지.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. 그래서 이거 이후에 슛이 터지는 거야. 못하는 거 연습. 드립을 치고 하다 발맞히는 것도 괜찮고 계속 오버핸드 패스를 하고 못하는 거 연습해볼래? 땅땅땅땅 <웃음> 땅, 땅, 땅. 그렇지. 내가 여기서? 수비가 여기서? 그렇지 그렇지. 볼 잡아서 드라이빙 파는 애쪽 가서 길막 해버려. 길막. 같은 편한테. 같이 막 <웃음> 이런 식으로. 어 아직까지는 좀 실감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아 또 이런 촬영이 또처음이어가지고 남자 중학교의 변학생 컨셉으로 그래서 소희 선수 지금 이제 남자 중학생으로 변신 중이고요 일단 소희 선수는 양손을 다쓸수 있는 유일무이한 선수이기 때문에 농구를 잘 못하다가 공인 해제를 시켜줬을 때 굉장히 농구를 잘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인성 나왔으니까, 목욕과 인성이니까, 헌텀입니까다 권시야. 권인성. 건덕순 권인성. 이제 봉인이 좀 풀리면, 음, 붕대를 풀잖아. 그때 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서, 소위 별명이 소닉이니까, 네. 소닉을 그려보면 어떨까 해서. 좋아요. 네, 다된것 같은데요. <웃음> 너무 뚱뚱하게 그랬다 <웃음> 이렇게 안 될까요? <웃음> 거의 오른팔 안 쓴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네 오케이 네. <웃음> 아 조금 마음에 드는데요? 오 죽은 게헐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이 운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검샘상 그렇죠. <웃음> <컨셉상. 웃음> 아 약간 팔자로 걸어요? <웃음> 아 오케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<웃음> 아 이렇게요? 어 그렇지 그렇지 건들 건들 건들 어 너무 신하가 심각한... 처음에는 되게 못하는 척을 할 거고요 중간에 제가 막 기기계한 좀... 훈련을 좀 시키고 나서 그다음부터 잘해지는 컨셉입니다. 예, 예. 어, 우리 학교에 뭐 전학 올 수도 있다고. 하고. 중학교 3학년 친구인데 우리 뭐 사내들 같이 농구를 그냥 연기 가볍게 하는 시간이니까 이름은 권인성이고 이번에 맛보고로 전화가지고 권인성 친구인자 먼저 환영해 부잘 부탁해 숙기가 없어서 잘좀 부탁해 잘 못해 <웃음> 그 괜찮아요 친구하고 있을게면 어디 우선 우선 네. 오른쪽으로 네, 가면 네. 돼 오른쪽 네. 아이쪽성 아까 수비한 거팔 벌리고 팔 벌리고 하프타임은몇분정도 어, 뭐몇 어, 쉬어요? 네, 5분입니다. 농구가 그래도 정말 이, 재미있는 스포츠니까 보는 걸 보는 것만 좋아했던 사람들은 좀 직접 필드 나가서 뛰어보는면 좋은 여가 스포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만 이만해 좀 하고 싶어요 네. 자, 저기 찍고 나서 점프해봐. 자, 앉아서, 앉아서 점. 그렇지. 아무도 안 보는데? 귀마다 하자 점프가 약해 자 누워봐 누워봐 자 레디 푸시 레디 레디 푸시 레디, 자, 레디. 푸시 레디 푸시 레디 무도안 봐, <웃음> 진짜 아무도 안봐 근데 저 친구 약간 초보는 아닌 것 같아 마지막 판 가서 다 압살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좀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쳐봐요, 제 파마머리 잘하는 앤들 못하는 척 하는 거야, 동시채애들이 있더라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인성 인성 인성 여기에서 수비 오면 은 지역 강화긴 한데 한명 정도는 누가 맞고 그렇지, 레디 푸씨 네, 오케이 오케이 자, 자 타임 하나만 네. 자 4점 타임 네. 자2차만 하고 어떻게 자, 잡아? 주나봐 안돼 아 무슨 오른손을 쓰겠다고 그래 풀어줘 딱두 쿼터만이야 알았어? 애들한테 더 이상 민폐해 줄수 없잖아 보이. <웃음> 딱이쿼터만이야 출석하고 마치겠습니다. 촬영. 감사합니다. 수고했어. 수고했어. 항상 잘해왔어야 했는데 못해야 되니까 조금 낯설여서 그래서 도움 많이 주셔가지고 재밌게 이렇게 촬영을 한것 같아서 감사하고 합니다 역시 못하는 게안되더라고 <웃음> 못하는 거는 잘하는 거 이상의 노력이 다 필요해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서부대회에 자기들에게 나갈 거라고 네.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 네? <웃음> 서부대회도 나가려고 하고 그 준비 <웃음>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<웃음> 여러분. 아, 그래, 그래. <웃음> 선생님이 나 불러가지고 애들이 이거 문신인 지 알고 선생님, 쟤 진짜 전화 오는 거예요? 안 오면 안 돼요? 막이런때전화 <웃음> 올까봐 전화 오면 짱이지 이 정도면 <웃음>